많이 못 가지는구나 아 이거 죽어야지 뭐 어떻게 그럼 아 그냥 죽으세요 <웃음> <웃음> 세상에 이게 아니 너브를 한거 맞아 자 이번에 할 이시스를 다시 해볼 거예요 이번에 너프가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 사용할 스킬은 버프가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스킬은 기관총과 볼 가닥넣기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자 기관총이 버프가 되면서 쓸만한데? 오 어, 괜찮은데? 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닌 물건은 약점보험과 볼 서포터 맹공전배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거예요 자 배틀 아이템은 에나비 꼬리 그리고 탈출 버튼 플러스 파워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자 저는 빠르게 로토문나갈가보기를 먹어주기 위해서 에나비 꼬리를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요식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몸통 박치기 찍어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 오죠? 뭐해? 자 뺏어먹었어요 뺏어먹었어요 아, 이게 자또 먹었어요 어 꼬를 넣어볼까 뭐야 3명이야? 피카츄! 빼어먹었지롱 죽어! 우리 피카츄가 무엇을 할까? 아이고 이거 이거 어찌 먼저 올까? 아 죽어! <웃음> 아이고 재밌어. 자 골! 두개스택을두개 쌓았습니다. 자 벌써 보들가득넣기가 나와버렸다고? 실컷 때려봐! 아프지가 않는 골! 자, 넣었죠? 이거 던지면서 들어가고? 아, 이고뭐 뭐, 모자르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볼 가득 넣기 풀을 채워 줍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수가! 어쩔 수 없지 뭐. 자, 다시 다시 들어간다. 아, 한 지금 한세개 넣었나요? 네개 넣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러면 어찌 먼저 올까? 아, 떡거리 들어가 버려요, 좋아요. 아, 어, 난 너네 랑안 싸울 건데. 안 싸우고 그냥 어꿀 포인트만 싸울 거야. 자, 좋습니다. 총알 장전. 따다다다다다다. 어 아, 죽어! 아이고, 우춤좋 줄까 이거? 아, 그냥 난꿀을 넣어야겠다. 아이고, 떨려 버렸네. 그럼 또 넣어야지. 좋아요. 아, 어, 총알 장전. 찰칵!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어죽가 아, 자, 총알 장전 도 해줍니다. 좋아요 뒤에서 이거 1점자 들어가면서 뒤로 총알 던져놓고. 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이 뭐야 이거? 어 총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재미있어아 아, 다다다 이거 다내 거지롱. 뭐이 자식아? 뭐? 뭐? 뭐? 어? 나 잡아요. 잡아요. 자, 요거 던져놓고, 피카츄가 어 무리를 어, 하시는군요. 아, 먹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볼 가득 넣기로. 아, <웃음> 재밌어. 이거지. 이것이 바로 볼 가득 넣기와 기관총. 열심히 쓰 아니겠습니까? 미리 총알을 던져놓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나는 람보야. 아 이거 무슨 면제을까요자 미리 총알을 이쪽으로 던져놨습니다. 자자아명사도다아도도도도아도도도도아도도도도아 아! 명사도다! <웃음> 아, 도도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아도도치도도아도도도도도도도도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아도도도도도아도이도아아 <웃음> 내가 비록 선더을 보진 못했지만 아, 괜찮아. 어? 이거 일단, 일단, 피카츄, 일단 피카츄 죽이고 생각해. 일단 피카츄 죽이고 꼴로로 가요, 꼴로로 가요. 볼 가득 넣기에는 이동도 또 증가 버프가 있기 때문에. 아, 좋아요. 어, 내가 먹었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어하면 좋을까. <웃음> 아이고, 못 넣으셨는데요. 아, 이겼다. 캐리했다. 발짓. <웃음> 자, 단첫 번째 골 넣었어요. 좋아. 어, 내 거야. <웃음> 어, 또골 넣어야지. 이거 어쩌면 좋을까? 아이고, 뭐 어떻게? 뭐 어떡하게? 어떡하게? 야! 자, 세 번째 골 넣었습니다. 가디안이 올라와 졌어요 자, 또 넣었습니다. 골 가득 넣기 배웠어요. 아이고, 뭐골 넣으라고? 이거 내꺼네 어, 아, 괜찮아. 이거 내꺼네 아이고, 넣었네. 뭐 어, 축 어, 축하해. 어, 축하. 하고. 고! 어쩌면 좋을까? 아이고 죽게 생겨지는데요어 죽으세요! 아 어...안녕? <웃음> 아, 아이고... 아니 꼴로야겠다 뭐! 자 그걸 너가 먹으면 어떡하니? 안돼! 아니 그걸 너가 먹으면 어떡해! 안녕! <웃음> 어나 간다! 잘 있어! 아이구 얄밉지? 리시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집어넣고 던지고 들어가서 꼴넣고 자 하나 먹고 빠지고 꼴로고 <웃음> 어? 이럴수가 스틱 다써한것 같은데요? 이거 우주면 좋을까? 스틱... 아이고 30포인트 다써아셔서 막을 수가 없으신데요? <웃음> 아또 나와요 좋아요 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 뭐뭐 왔네 어? 죽어, 죽어. 아이고 더더덕 더더덕 도도. 이럴수가 또꼬리어갔는데 우주면 좋을까? 이거 내 거? 어? 그리고는 주공 아 더더덕 미치겠다 아 대박이야 야 대박이야! 와 진짜 좋아! 아 잠깐만 이거 한번 보자. 야 뭐야 이거? 아니 장난쳐? 여러분들 사기예요. 와 뭐야 방금? 한 바이트 즐거 미리 던졌습니다. 더더더더더 아 목표를 바꿉니다. 야나예으면 게임 안 했어.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총알 장전? 야 어디 가니? 그냥 두둑겨 맞아야지 아 어, 세대 아 레드가 붙어갖고 많이 못 가지는구나 아 어, 이거 죽어야지 뭐 어떻게 그럼 어 그냥 죽으세요 <웃음> <웃음> 세상에 이게 아니 너불을한거 맞아? 또 캐리를 해버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먹는 게 맞을까 얘들아? 자 그래 모르는 거야 해봐 그냥 죽어 제발 제발 죽어주세요 나이스 아, 다디안 멋있어 뭐야 이게 지어서 넣어주고요 아, 깔끔하게 뚫렸어요 어, 이제는 뭐 방어만 하면 돼요 저희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아이고 포인트가 많으시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실 거죠? 아, 넣으시게요? 아 그렇구나 아 넣어보세요 그럼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봐 이 자식아 넣어봐 넣어봐 그냥 죽어 <웃음> 나몇기 했니? 1 쉽게... 0 이거 탱커 아니잖아! 왜 자꾸 개발자들 거짓말 치냐? 아, 아무것도 못 하세요! 아, 졌나? 이겼나? 과연? 아, 이겼어요! 8자자이 아, 좋아. 사기야. 자, 야 당연히 MVP지, 이건. 야, 배치 몇 개야? 혼자 싹쓸이 했어. 자, 결과! 야... 이건 탱커가 아니야, 이건 딜러야. 자, 그리고 전판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이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요번에 <웃음> 버프 먹은 기관총을 한번 해보았어요. 트림 리 보다 재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웃음>